배가 나오신 여성분이라든지 통통하신 분, 마르신 분들에게 권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 특히 버건디는 요 오피스룩에 굉장히 좋습니다. 블랙과 코디하는 방법이 더 도시적이고 지적이고 우아한 컬러 코디 방법입니다. 중요한 자리에도 입고 나가기에 아주 좋은 컬러 매치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버건디인데요. 이 버건디는요,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내는 컬러로 이 버건디 지방에서 생산되는 적포도주인 와인 색상으로 버건디라고 하는데요. 이 따뜻한 색으로 크게 유행 타지 않고 차분한 느낌을 주며 도시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오피스룩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특히 버건디는요. 패션계에서 가을을 대표하는 색이기도 하고요. 단풍이 붉게 물드는 계절인 가을에 더 유행하며 다양한 컬러와도 믹스 매치하며 시크하게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버건디는요. 이 사람을 외적으로 돋보이게 하지만요. 혈액순환이 안될때 붉은색을 자주 보게 되면 체내의 혈액순환을 향상시켜준다고도 합니다. 버건디를 코디하는 방법은 요네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톤온톤 코디, 두번째는 화이트, 세번째는 블랙과의 코디, 네번째는 믹스 매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계속해서 컬러 매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의 구독자가 아닌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요. 좋아요와 댓글과 알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컬러 매치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컬러 매치는요. 계절과 상관없이 항상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구매를 하셨을 때 그거를 참조를 하셔서 옷을 입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로 오늘은 이 버건디 컬러를 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버건디는요 제가 좋아하는 컬러 중에 하나인데요 버건디와 이 블랙과 딱 만나게 되면 굉장히 도시적이고 감각적이고 또한 세련되고 또한 저희가 오피스 룩으로도 굉장히 유용한 컬러 조합입니다 제가 지금 입은 컬러 그룹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참조를 하셔서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실까요? 네, 올 와인 컬러입니다올 와인 컬러에도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인에게 맥시 드레스이며 그 꾸안꾸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이죠. 두 번째는 요 루시드 웨스트 드레스인데요. 브라운 부츠와 코디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그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배가 나오신 여성분이라든지 통통하신 분, 마르신 분들에게 권하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인에게 끈과 코사주의 그 포인트를 준 슬리브리스 원피스인데요. 가느다란 벨트로 허온톤 코디를 한 원피스입니다. 이 발목에 끈이 있는 모양인 터클리스 앵글 스트랩과 코디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라운드넥 반팔 원피스에 누드 컬러의 오픈토와 코디를 하였습니다. 네, 계속되는 올 버건디 컬러입니다. 첫 번째는요. 브이넥 세틴 탑에 하이웨스트 와이드 팬츠와의 코디 거기에 그 버건디 블레이저와 선글라스로 코디를 하였고요. 실버백과 슈즈와 코디를 하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그 터틀넥 스웨터에 H라인 니트 스커트와의 코디입니다. 겨울에 이 목이 올라오는 터틀넥 스웨터를 입으시면요. 몸 비율이 길어져서 키가 더커 보이겠죠? 그리고 이 목걸이나 앵클 스트랩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이 앵클 스트랩이란 발목을 끈으로 묶는 신발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목걸이를 사용하셨는데요. 이 목걸이가 이분을 더 멋스럽고 세련되게 보이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요. 도시적인 감각이 넘치는 오피스 룩입니다. 골드 롱 목걸이와 애니멀 발레리나 슈즈와의 코디입니다. 이 특히 버건디는요. 오피스룩에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 입은 옷에 목걸이가 없다면 어떨까요? 너무 좀 실신하겠죠? 이 목걸이로 인해서 날씬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이목 줄임이 있어서 부인에게 부담스러우시다면 하이닝 니트에 목걸이를 길게 늘어뜨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거즈 원단으로 만든 탑에 소매를 걷어 올려서 꾸안꾸 스타일로 연출하였고요 블레이저에 스키니 팬츠와 멋스럽게 목도리를 둘러 연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이 목도리 즉 스카프를 구매하실 때요 저의 경험으로는요 프린트 스카프보다는 단색 목도리 단색으로 코디를 하시면요 더 세련되게 코디를 할 수가 있고요 추가로 이 애니멀 스카프는 한개 정도는 있으면 유용하게 또한 코디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네, 화이트와의 코디 방법입니다. 이첫 번째는요, 디테일이 들어간 그 슬리브스 탑에 하이웨스트 A라인 새틴 스커트와의 코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요, 크루넷 니트에 슬릿이 있는 화이트 스커트와 코디를 했고요. 버건디 하일과 블랙 숄더백과 코디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크로스 스타일 브이넥 반팔 화이트 브라우스에 버건디 랩 스커트와의 코디입니다. 블랙과의 코디 방법입니다. 이 버건디는요. 블랙과 코디하는 방법이 더 도시적이고 지적이고 우아한 컬러 코디 방법입니다. 저도 가끔 이 블랙과 버건디로 코디해서 입을 때가 있는데요. 중요한 자리에도 입고 나가기에 아주 좋은 컬러 매치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요. 블랙 오간자 블라우스에 쉬폰 맥시 스커트와 코디를 하였고요. 두 번째는 버건디 크루넷 니트에 블랙 배기 팬츠와 하일과 선글라스로 코디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어깨끈이 달린 세틴에 레이스가 덧댄 탑 그리고 주름 맥시 스커트와 블랙 클러치백으로 코디를 하였고요. 네 번째는 블랙 브이넥 티셔츠에 버건디 데님 스키니 팬츠와 블랙 블레이저와 하일 선글라스와의 코디 거기에 애니멀 백과 코디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라운드 블랙 티셔츠에 세틴 에일라인 스커트와 블랙 샌들과 숄더백으로 코디를 하였고요. 요즘 그 세틴 스커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보트넥 블랙 니트의 하이웨스트 플레어 스커트와의 코디입니다. 이 보트넥은요. 상체가 발달한 분한테 잘 어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또한 이 상체가 발달된 분은 하체로 시선을 가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스타일은 상체 발달형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그 다른 컬러와의 믹스 매치인데요. 전부 다 그레이와의 코디 방법입니다. 이 보시면 이 버건디가 그레이와 코디가 잘 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요. 동일 인물인데요. 이분은 옷 입을 때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지 기장을, 신발 기장을 덮는 기장으로 코디를 해서 입으시고요. 또한 두 번째는 다리가 길어 보이게 신발을 누드 컬러로 선택해서 코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분들은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번째는 스페인 여왕인데요. 버건디 니트웨어의 머메이드 라인 스커트를 입으셨습니다. 이 머메이드란 뜻은요, 이너란 뜻으로요,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므로그 이브닝 드레스에 많이 저희가 볼수 있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터트넥 스웨터에 부츠컷 팬츠와 코디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은요. 애니멀 컬러로 클러치백으로 코디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베이지와의 코디와 그린과의 코디 방법입니다. 이 베이지와의 코디도 굉장히 아름답죠? 첫 번째는요. 브이넥 와인 블라우스에 와이드 팬츠와의 코디입니다. 두 번째는 그린이 도는 베이지와의 코디 방법이고요. 멋스럽게 그레이 가드 간을 어깨에 걸쳐서요 버건디 백과 코디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요 옷잘 입는 빅토리아 베컴입니다. 실크 브라우스의 하이 웨스트 팬츠와의 코디 방법인데요 하체가 길어 보이죠? 역시 신발을 덮는 바지와 코디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요 터틀넥 니트의 H 라인 스커트와 누드 컬러의 하일과. 애니멀 클러치백을 코디하였고요. 다리가 길어보이게 누드 컬러의 하일과 코디를 했습니다. 다섯번째는 베이지 탑에 베이지 플리츠 스커트, 버건디 블레이저와 클러치백과 블랙 하일과 코디를 했습니다. 여섯번째, 일곱번째 사진은요. 버건디에 그림과의 믹스 매치입니다. 라운드 버건디 니트에 H라인 가죽 스커트, 클러치백과 블랙 하이힐과 선글라스로 코디를 하였는데요 이 스커트에 슬릿이 있어서 다리가 길어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버건디 크루넷 롱 슬리브스 니트에 와이드 그린 팬츠와 멋스럽게 코디를 했습니다 네, 폴리티 백으로는 검정색 블랙 백 아니면 똑같은 버건디 컬러 그룹의 백으로 코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보여드린 사진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양하게 보여드리니까요 이거를 참조를 하셔서 코디하시는데 멋지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